안녕하세요. 저는 이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제가 마리클레르 11월호를 오늘 굉장히 예쁘게 잘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알면서도 깜짝 놀랐네. 나의 인생 영화는? 1등은 블랙스완 아니고 2등은 버드맨. 그리고 3등은 장고 분노의 추적자 너무 t 아 i 가 1등만 말하려는데 사실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좋아했을 때도 뭐 이유 없이 좋아하듯이 그냥, 그냥 전체적인 영화가 굉장히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무용을 전공을 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음. 굉장히 사실적인 연기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하, 갑니다. 아 여기 떨리네. 할게요. 참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어, 딱히 없는, 없는 것 같아요. 고요의 바다. 아 이름 멋있지 않아요? 아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찍는 작품이어서가 아니고. 지금까지 어떤 어떤 영화의 타이틀이라든지 드라마의 타이틀 중에서 고유 받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이 뭐. 터트리기 전에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.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면 아 이건 한 거의 한두 달째 즐겨 듣는 노래인데 어 아레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부른 떡미디 u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코로나에 이 상황에 맞는 가사와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어... 멜로디도 좋지만 그 내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서 네. 확 꽂히게 됐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길을 막으시네요 <웃음> <웃음> 최 넷플릭스 프로그램은? 아, 이거는 뭐 단연 아 근데 넷플릭스가 재밌는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전 종이의 집 종이 집은 어... 나오자마자 다 봤습니다 1회 보면 은못 기다려서 2회 보고 피곤해도 잠을 참고 3회를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어... 나오자마자 다 봤습니다 갑자기 더들려야겠다 <웃음>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은? 파워에이드 <웃음> 뭐상관 <상경> 없어요 <웃음> 진짜 상관 없는데? 이거겠죠? 나의 소울푸드 나의 소울푸드 어... 너무 많은데 국밥 국밥 국밥이 제일 뭔가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슬로우 모션 걸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24시간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저는 원래 새벽 시간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새벽 1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시간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놀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가장 적합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시간을 못 쓰고 있어요 아마 내년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을 못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,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은 순간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어줄 때 예전에 예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계속 뭔가 나는 웃겨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의 낙이에요 <웃음> 네. 네, 지금까지 이준의 팝퀴즈였습니다 마리클레르 11호로 해서 어,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